도대체 내 튜브의 사이즈는 뭐야? 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죠? 근데 사실은 요거 하나만 알면 너무 쉬워요. ETRTO라는 것만 알면 되거든요? 제가 사이즈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타이어 이렇게 써있는 숫자들을 찾으세요. 타이어 보꼭 이렇게 써있거든요? 음각이든 양각이든 프린트든 다 되어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갖고 온거는 26에 2.1이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다고 하면 요건 타이어가 26인치 지름을 가진 타이어이고 26인치 지름을 가진 타이어이고 타이어 폭 두께는요, 요게 2.1인치라는 이야기에요. ETRTO는 이것을, 우리 인치 단위는 사실, 인치 단위는 굉장히 넓은 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밀리미터 mm 규격으로 바꿔주는 게 ETRTO거든요. 그래서 인치표 기법이 세세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이즈를 표현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반팔티 사는데 미디움, M이라고 표기한 거를 가로세로 실측해서 딱 표기해 준 것과 같아요. 어, 그럼 굉장히 정확하겠죠? 그래서, 26인치는 559mm로 표기가 되고요 2.1인치는 54mm로 포기, 표기가 돼요 그래서 내 타이어에는 54-55라고 무조건 써 있습니다 자, 요 타이어 보시면 54-55로 써있있죠 네. 54-55로 써있는데 무조건 써있어요 모든 타이어 무조건 써있어요 그러니까 두 자리 다시 세 자리로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즈를 꼭 찾으세요 사이즈를 찾고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대략적으로 e TR2가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타이어 폭 다시 타이어 지름이라고 보시면 더욱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타이어 지름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요거 절대 못 바꿔요. 왜냐면 불변은 휴스에 고정 지름이니까요. 대신에 여기 들어가는 타이어의 폭은요, 바꿔볼 수 있겠죠? 네, 여러가지로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들어간 큐브는요, 더욱더 그 범위가 넓어요. 조금 불면 조금 늘어나고요. 많이 불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튜브는 절대값을 가진 모델이 없고요. 사용 가능한 공통 범위로 모델을 나눠 놓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바베 SV13 튜브는요. 40-559부터 62-559까지 사용이 가능해요. 자, 40mm부터 62mm까지의 모든 26인치 559 튜브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타이어는 아까 보셨던 이 타이어는 54-559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죠? SV13을요. 네, 여러분, 내 자전거에 사용 가능한 튜브를 모두 찾으셨나요? 주로 사용하시는 타이어의 규격에 맞는 튜브를 몇 가지 나열 드릴 테니까 잘선택했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시정지 잠깐 하시고 한 튜브에 한 사이즈 규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SV13과 SV15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SV13은 타이어폭 40mm에서 62mm까지 사용하는 559 사이즈 튜브로 26에 26에 2 6의1 7 5 2 6의2 0 2 6의2 1 2 6의2 2 5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또 SV15는 타이어폭 18mm에서 28mm까지 사용하는 6 2 사이즈 튜브로 즉, 7 0 0의2 5 c 7 0 0의2 8 c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꼭 구매 전! 튜브에 호환 가능한 사이즈 범위를 확인해주세요.